안녕하세요 초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밤이네요 오늘 낮엔 힐스테이트 대연센터를 여기에 특별공급 분양신청이 있었죠 가끔씩 전화로 소장님 힐스테이트 대연센터를 오양영지 청량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전화 문의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새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그 순간 그래도 어쩌면 가장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통략을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그 힐스테이트 대연센터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분양을 했는지 잠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힐스테이트 대연센터럴은요. 449세 됩니다. 다 짓고 나면. 그 입주 예정은 2024년 5월 예정이고요. 어, 남구, 진남로 95-11번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 바로, 어, 요 앞에는 연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있고, 그 앞에 또 남구청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남구청, 연포초, 그 뒤에 어, 힐스테이트대연센럴이 들어서기 때문에, 어, 앞에 그냥 영원히 아, 학교가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일조건이나 이런 게 아주 좀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어, 그게 일스테이트 대연센트럴이고요. 어, 보시면 모델하우스는 송상현 광장이 있고 그 인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현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포초 바로 뒤에 이 자리에 힐스테이트 대연센터를 있는데요 분양 일정은 이거 보시면 오늘 특별공급을 분양을 했죠 특별공급 분양을 오늘 했었고요그 다음에 1순위가 내일 있습니다 청약이 어, 통장이 되면 한번 청약을 해 보십시오 어, 다 집은 다잘 지어놨습니다 힐스테이트에서 어, 그 다음에 어, 1순위 기타지역 그 다음에 2순위나 이거는 24일 25일이 있는데 당첨자 발표는 12월 1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14일, 15일 이렇게 어, 이제 정당 계약이 있고요. 그런 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힐스테이트 주변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의 인근에는 어, 연포초 바로 그 마주보 길 건너편에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3149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 길 건너편에 대연 3구역이 4488세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대연 3 건너편에는 어, 대, 그 클라센트가 1057세대가 들어섭니다. 이것만 다 더해도 8 5 0 0 5 0 6 0 0세대가 되네요, 그죠? 여기에 이제 아까 449세대 힐스테이트 대연 센터를 합하면 거의 한 9,000세대급 정도가 이 대연동에 새로운 역사를 쓸 그런 아파트들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제 대연동의 그림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어, 먼저 장점을 뭘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러면, 일단은 2호선 초역세권입니다. 2호선 목골역 초역세권에 이게 있고요. 어, 그리고 향후에 남부에는, 어, 트램이 도 생기죠. 어, 그리고, 어, 여기에서는 황령산 터널이라든지, 이런 게 제3 황령산 터널도 그 예타를, 마 무리를 했다고 했나요? 하여튼 제3학령터널도 생기잖아요. 그거하고 이 요선 목골역에서 서면 롯데백화점까지는 한 10분 정도 하면 가십니다 그리고 학교가 정말 제대로 초포화예요 여기가 대연 어양양지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대연 센터럴이 들어서면 바로 여기가 연포초거든요. 이 앞에가 길 건너에 레전드고요. 여기 레전드고 여기 남구청이고 여기 목골역이에요. 여기 목골시장이에요. 저는 초롱부동산사무실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멀어서 뭐 5분도 안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어, 이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장점을 들어라 이러면 뭐 힐스테이트 대연센터럴의 가장 큰 장점은 평지에요. 평지 버역대 신평초 이러죠, 우리 버역대 신평초 아파트를 점수를 매길 때 브랜드, 뭐휠 스테이트면 네노라는 브랜드죠. 역세권입니다. 5분도 안 걸리는 역세권이고요. 대단지는 449세대라서 이거는 세모예요. 세모. 신축이죠. 평지죠. 조품하죠 7개 중에 6개 반이에요. 6개 반. 6 5 충족입니다. 뭐 두세 개 이상만 충족이 돼도 청약을 해볼 만한 그런 아파트잖아요 근데 뭐 거의 다 충족인데 세대수가 이제 천세대가 조금 안되는게 살짝쿵 아쉬운 그런 정도만 있습니다 그런 입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그 다음에 어 안에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나 이랬더니 오구타입은 어 이렇게 가장 기본형의 구조입니다 어, 안방 안에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오늘 양정 1구역에 이제 제가 조합은 입주권 공급계약서를 쓰고 왔습니다. 저희 집을. 어, 어쨌거나 새 집을 꿈꾸면서 이렇게 가서 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또 가슴도 설레고 기쁜 그런 일이기도 하죠. 어, 가보면 잘 지어놨습니다. 요즘 집들은. 어, 여기도 오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어, 싱크대가 이렇게 알랜드까지 다 짜져가 있네요. 어 드레스룸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어, 그런 구조입니다. 기본 스리베이 구조입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어, 작은 방, 거실, 또 작은 방 그리고 맞은편에 침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건 오구 타입입니다. 오구 타입은 어, 전체 163세대 중에 55세대를 분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74 타입은 94세대가 들어서는데 그 중에 17세대입니다. 세대 17세대. 어, 구조는 어, 거의 포베이 구조네요. 어,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이며 뭐 파, 그 파우더룸이며 어, 팬트리 다 갖춰져 있고요. 주방 디거자형 구조로 맞바람치는 판상형 구조입니다. 어, 여기는 94세대 중에 17세대를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74B타입은 타워형이겠죠. 어, 조합원들이 주로 보통 판상형을 많이 가져가십니다. 어, 그러다 보니, 타워형은 83세대 중에 70세대가 어,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와 있고요. 어, 구조가, 요거는 어, 나바람은 치지는 않습니다. 타워형은. 대신, 이제, 그, 안방의 생활이 굉장히 독립이 되어 있죠. 레스룸이 굉장히 넓네요. 넓고 어, 거실이 주방의 공간하고 이게 시선이 같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 시각적으로 거실이 넓어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의 타워형들은 구조가 대부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펜트리 어, 역시 똑같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게 74B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84B 타입은 전체 12세대 중에 두세대가 일반 분양입니다. 구조는 7, 4, 비랑 같고요. 다 조금씩 더큰 그런 그 상점이겠죠. 그래도 이번에 일반 분양하는 세대 중에서는 8, 4 타입으로는 이두 세대가 유일합니다. 어, 이런 그게 많다 보니 두 세대면 조금만 청약을 해도 경쟁률이 몇백대1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어, 그리고 잘뭐 안에 또잘 짓겠죠. 당연히 새 아파트니까. 어, 여기는 산도 가깝고요. 역도 가깝고 평지고 학교가 정말로 조품맛 수준이고요. 어, 관공서가 깝고그 재래식 재래식 시장 가까이 있고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초롱부동산이 목골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 있거든요. 어, 여기 있다 보니 이 동네를 제가 잘 압니다. 늘 점심 먹으러 어, 동네를 골목골목을 다 다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나중에 대연 3구역까지 다 입주가 되고 나면 원래 재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재개발이잖아요. 재건축은 원래 인프라가 양호하고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 낡은 집만 솔랑 바꾸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오양양지도 재건축이에요. 맞죠?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대연동은 전체가 재개발로 아파트를 새로 이렇게 짓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힐스테이트 대연센트럴이 24년도에 입주하고, 그리고 23년도에는 클라센터가 입주를 하고, 그 25년도에 대연 3구역, 대연 3구역 입주를 하고 나면, 그림이 그때는 새로운 그림으로 다가오겠죠. 아, 이런 힐스테이트 대연 센터럴 재건축인데요. 오늘 청약 경쟁률을 한번 보면요. 볼까요? 힐스테이트 대연 센터럴 신청현황 어, 여기 봤더니 굉장합니다. 어, 5구타입 공급세대가 27세대였죠. 어, 27세대를 공급을 했는데 접수된 거는 나자녀가 해당 지역에서 열건 배정 세대는 다섯 개가 다자녀의 배정이 됐어요. 그 중에, 일단 열 세대. 신혼부부가 열한 세대가 배정이 되는데, 443세대가 접수를 했고요. 기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또 접수를 했네요. 석공을. 생애 최초는 세 개가 배정이 돼 있는데, 306. 기타 지역에 구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노부모 부양은 세 세대가 배정이 돼 있는데, 26세대. 기타 지역에서 한 세대. 기관 추천, 다섯 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 세 세대가, 그 청약을 했고요. 어, 그리고, 오구타입을 다 합하면 도대체 몇 세대가 접수를 했다는 겁니까? 760, 770, 거의 한, 한 780세대가 접수를 했네요. 공급은 예, 27세대를 공급을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특공에 공급되는 27세대에 780세대 남짓이 5구 타입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4 타입. 74A 타입은 공급이 6세대였어요. 그죠? 6세대인데, 공급, 청량한 개수 한 보세요. 6세대에 이렇게 더하면, 이거면 300 잡고에 300, 430, 440, 450. 거의 한 450세대입니다. 6세대 청약에 450세대 어, 그 다음에 74B타입은 34세대 공급에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그나마 개수가 조금이라도 많은 곳에 당첨 확률을 노리고 청약을 했겠죠.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이거는 더 많이 몰렸어요. 1500, 거의 한 1600세대 정도 몰렸네요. 34세대 청약하는데 84B타입은 뚜공에 아예 없습니다. <웃음> 통장이 몇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여기 아까 700, 거의 한7 80세대 잡으면 1000, 2000, 217, 800개가 들어갔네요. 특공 통장만. 와, 마음아, 합니다. 217, 800개. 모집하는 거는 50, 한 60, 61, 7. 세대인데 공급하는게 특공이 2780개 끝단위까지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이 정도가 청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큼 우리가 내집 마련에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음. 분양가격을 한번 보시면 오구타입은 분양가가 공급가액이 4억 제곱 최고고가가 5억 200이네요 동호수 제일 좋은 알랄은 5억 287만원 확장, 이런 옵션 뺀 금액입니다. 분양가가. 요렇구요. 74A는 5억 7천이 가장 고가입니다. 고청에. 74B 타입은요, 6억 300이네요. 6억 300. 84B가 6억 7,100입니다. 천 84B 기준으로 두 세대가 있었지만, 요거는 확장까지 더하면, 당첨이 되면, 내집 마련을 84 타입 기준으로 대략 한 7억 정도에는 사는 금액입니다. 7억으로 힐스테이트 어, 새 아파트를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셈인거죠. 분양가 기준으로. 그러네요. 확장옵션은 대략 뭐한한 2천만원 언절리입니다. 뭐 넉넉하게 뭐 대략 한 7억정도의 매수를 하는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 인근에 우리가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야죠. 가장 가까이 있는게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입니다. 어, 레전드의 면적을 아까 똑같이 어, 5구타입 한번 볼까요 5구타입을 봤더니 어, 6억7천5백 그 다음에 8사타입 8사타입을 봤더니 9월달에 9억4천 그리고 10월달에 9억5천 어, 요정도선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세대수 차이가 있고 브랜드 차이도 있고 그리고 뭐 연식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어, 당첨이 된다면 하 아까 8사타입 기준으로는 가장 고가집이 7억 수준이었죠 어, 레전드의 금매처럼 팔리고 거래됐던 금액들이 9억 5천입니다 호가는 10억 넘게도 많이 나와있거든요 어, 10억에서 뭐 11억도 나와있습니다 호가들은 어, 금매처럼 나왔던 물건들이 거래가 됐고 10월달은 레전드가 8사타입이 한두건이었어요 거래됐던게 어, 이러다보니까 어, 힐스테이트 대연센트럴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 제가 볼 때,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개번, 어, 당첨자들이 가서 가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안전 마진이 있는 거죠. 당첨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어떠세요? 어, 대연, 어, 오양양지, 대연사 재건축입니다. 449세대를 건립을 하는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청약 통장이 있는데 아, 나는 여기는 넣지 않고 뭐 다른 데 넣어야지 그 다른 데 넣어서 반드시 당첨이 된다 하면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넣는다 해서 다 당첨되는 것도 아니지만요. 어, 넣어서 당첨이 된다고 라 하면 주변의 시세와 갭이 가장 금매로 나와 있는 것과 우선 2억 5천, 보편적인 시세와는 한 3억 5천, 그 정도의, 뭐 4억, 그 정도의 갭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있다면 청약을 한번 해보시고요. 당첨되신다 하면 조롱소장한테 또 잔잔하러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 여기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평지죠 전철 가깝죠 어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 초등학교 그 옆에 있죠 중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어, 도서관도 멀지 않습니다 동으로 얄두크그 너머 뒤쪽으로 또 남부도서관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북영대 뭐 대학도 상권도 가까이 있고요 어, 향후에 도 그림이 바뀌어질 그런 동네가 대현동이기도 하니까 어, 전철만이도 교통이 아니죠 <웃음> 전철도 유호선이 가까이 있지만 사통발달 그냥 어 차를 이용하는 그런 교통도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고 한 곳이 또 대연동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청약하셔서 당첨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대연 힐스테이트는 입지를 방향이 어떻나 이런 것 자체는 크게 분석할 게 없어요. 거의 그냥 일자로 한번 더 볼까요? 어, 일자로 쭉 배치가 되어 있고 어, 단지 안내 한번 보시면요 어, 공간 안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뭐 아파트가 두줄세 줄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라 하면 방향이 어떤네 어느 쪽을 보네 이런 걸 따서 볼 텐데 이거는 앞쪽이 그냥, 어, 그냥 학교고요 학교 쪽으로 거의 보도록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어, 방향은 따서 볼 거리도 없습니다 당첨이 뭐 되면 그냥 편안하고 쾌적하고 행복한 신축아파트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그런 곳이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입니다. 당첨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퇴근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